안녕하세요. 놀배의 놀이세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민분들에게 중요한 수상관계법 개정사항이 있어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은 면허 취소까지 되는 것이니 끝까지 영상을 청취하시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어업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어선이 이이즈라는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어업정지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만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이 타국이이지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납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어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타구 기이지를 침범하여 조업하다 납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원 스트라이트 아웃이네요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기존에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로 강화하였다고 하며 단 당의 국가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납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어선들이 조업에 열중하다가 잘 모르고 침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어업허가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 내용입니다. 무등록 노후 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노후 어선의 폐기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어선 폐기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허퍼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허퍼가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원스트라이트 하우스로 바뀌었으니, 어민 선주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아울러 이러한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데 일부 선주가 행정처분 지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회피하여 업무를 지연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였네요. 다시 한번 주요사항을 정리해보면 앞으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이지를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납포되거나 어선을 대체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 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강화된 행정처분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어업인 관계자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과 어업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 조업하시는 어업인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항상 생활의 유익함과 삶의 재미를 선사하는 놀베이놀 이 세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